안녕하세요. 주시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2월 28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5장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네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1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위 라온피플, 3위 LNF, 4위 c e l m 5위 KTCS 순으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박스 이탈한 흐름이고, 코스닥은 박스 상단 유지 중이네요. 2월 28일 특징주는 로봇, 제약, 코오롱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전구체 배터리, 인공지능, KT 그룹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로봇 관련주입니다. 21일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고, 24일 열린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로봇 배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국내 1위 글로벌 5위의 협동 로봇 제조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소식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미래컴퍼니는 헬스케어 로봇 생산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네요. 어, 26년에는 840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삼성전자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삼성이 직접 찾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미래컴퍼니는 오늘 VVIP와 VIP 추천 종목이고 어, 13% 상승했습니다. 일봉입니다. 매물소화 박스 돌파, 481선 돌파, 정고 돌파 타점 복습 하시고요 월봉입니다 역돌초 타점 복습하세요 큐렉소는 의료 로봇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올해 300억원, 내년에는 500억원의 의료 로봇 매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로메카는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을 개발했고 주요 로봇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는 전일 동일 뉴스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제약 관련주 개발 강세입니다. TNR 바이오펩은 존슨앤드 존슨 메디칼과 환자 맞춤형 3D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했습니다. IQR는 치매를 치료하는 도네페질 성분의 패치제 도네리온 패치를 타이완과 태국에 기술 수출했다는 소식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나왔네요. 123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속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신약, 레켄비가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으로 어, 내년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치매 관련주로도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퓨처캠입니다. 전일에는 국내 임상 3상이 회사에서 예상하던 일정보다 지연된다는 소식에 하락했었고, 오늘은 전립선암치료제 미국 임상 1상 투여를 완료했고, 안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호실적 강세입니다. 무림페이퍼는 전일시회로 강세있었고 장초에 크게 상승한 후 5%대에 마감했네요. KD 역시 지난해 실적 개선으로 급등했고 저스템도 호실적 지속 및 저평가 분석에 상승했습니다. 23년에는 반도체 업체의 캐펙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해외형 신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어, 기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24년에는 태양광 관련 매출 발생 외로도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매출 발생으로 매출 컨텀 점프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저스템도 추천 종목이고 어, 역돌초와 박스 돌파에 계속 추천하면서 상승 나온 종목입니다. 차트에서 보이는 세번의 역돌초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오롱 그룹주입니다. 이용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손을 잡고 국내의 신규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우선주, 코오롱 글로벌과 우선주가 상승했습니다. 다음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3월 1일 예정된 테슬라의 인베스터데이, 투자자의 날을 하루 앞둔 기대감으로 상승했네요. 인베스터데이에서 테슬라의 장기청사진인 마스터플랜3가 공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2차전지 관련주인 EID, 세로닉스, 한농화성, LNF, 이수화학 등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LNF는 테슬라와 3조 8천억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고 어, 이 소식으로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와 함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는 어, 내용 수정이 잘못됐네요. 이 아이디는 LNF 소식으로 100% 자회사인 KIT가 LNF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SDI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 어, 이번 거대 계약의 수의 기대감으로 큰 상승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이고 어, 기존 추천 1300% 상승, 어, 하단 눌림 추천 390% 상승, 그리고 정고돌파 재추천에서 110% 상승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이고 최대 200% 상승했네요. 어, 파동 복습 차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에 방문해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용 설비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은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의 배터리 초격자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어, 이 소식으로 한농화성, 이수화학, 첨보, CIS 외 관련주들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개막했습니다. 어제부터 3월 2일까지 일정이고, 이번 MWC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챗봇과 인공지능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뷰노 브리지텍, c 랩 와이즈 버즈, 핸디 소프트웨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엔비디아 파트너사 자격을 획득했던 c 랩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분석,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조만간 출시를 앞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와이즈 버즈는 어제 메타 챗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했는데 오늘은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이 오픈 AI의 챗봇에 기반한 인공지능 챗봇 마이 AI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국내 파트너 에이전시로 선정된 바가 부각되면서 강세에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포바이포 기존 55% 상승 종목이고 어 역돌초 이후에 20%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 타점 복습하세요. 다음 AI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최근 챗봇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훈풍이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24일에 있었는데요 이 내용 설명드리면서 관련 주 영상 올려 드렸었고 어, 상세 내용도 같이 알려 드렸습니다 어, 오늘도 뷰노가 크게 상승했고요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의 지원이랑 제도 개선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올해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하네요 어, 여기 기사에 보면은 뷰노와 루닛에 관한 상세 내용이 있으니까 카페 특징주 게시판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뷰노랑 루닛은 3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유럽영상의학회에 참석한다는 일정도 어,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그 상세 내용은 관련주 영상 참고해주시고 뷰노는 오늘 일정 기대감 및 지난해 업계 최초로 비급여 시장에 진입한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가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뷰노는 10월부터 반복 추천한 종목이고 어, 추세 타면서 140% 상승했습니다 라이프 시맨틱스는 정부가 2,600조원 규모의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공략을 밝혔는데 어, 정부 국책과제 이력이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KT 그룹주입니다. 어, 언론에 따르면 KT가 MWC에서 로봇 메이커스 플랫폼과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새롭게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일 필리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필리핀 DX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KT그룹주인 KTCS, KTIS, 브리지텍, KT알파의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웹툰 관련주입니다 어, 웹툰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만화지능에 관한 법률, 만화지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웹툰이 법 테두리 내로 들어오면서 저작권 보호 등 기대 효과를 반영하면서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핑거스토리가 가장 크게 상승했고 미스터블루, 조이시티, d n c 미디어외 상승 나왔네요. 어, 조이시티는 웹툰 전문 자회사인 조이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지난해 중국 웹툰 플랫폼과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으로 어, 웹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움직임 있었습니다. 다음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반값 테슬라 출시 계획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테슬라 관련주인 명신산업 센트랄 모텍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2040년도에는 약 228조원으로 전망되는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기업도 뛰어들면서 기존 사업자였던 중소기업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과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스모화학 파워로직스 성일 하이텍, IS동서 이렇게 상승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정부가 메타버스 고급 인재를 1600명 양성하겠다는 소식으로 VR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24일 동일 뉴스입니다 그리고 DYD는 어삼부 토건을 인수하고 이틀간 주가 급락으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관리종목 탈피에 대한 기대가 쏠리면서 상승 나왔습니다.